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2차 백신 접종 기간이라서 역시나 쉬어가는 의미로 유튜브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유튜브 시스템 정보인 쇼츠펀드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쇼츠펀드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쇼츠 보너스를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구조가 흘러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쇼츠펀드에 대한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따로 링크를 또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추가 자격요건을 말씀드리면 오늘 설명드릴 쇼츠 보너스를 받을 크리에이터들은 법적으로 성년이 되어야 하고요. 만 13세에서 18세의 크리에이터들은 보호자가 약간 수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점 유의하시면서 쇼츠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쇼츠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극 요건이 되면 매달 8일에서 10일 사이에 유튜브에서 해당하는 달 25일까지 쇼츠 보너스를 신청하라고 메일과 알림이 옵니다. 그러면 그 메일과 알림을 받아서 신청하시면 되고 이때 해당하는 달 25일까지 신청하지 않으시면 기간이 만료되어 버립니다. 그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츠 보너스를 신청하시려면 먼저 약관에 동의를 하고 활성화시킨 채널에 애드센스 계정을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미 연결된 에드센스 계정이 있다면 약간의 동의만 해주셔도 되고 에드센스로 수익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다음 달 21일과 26일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10월달이니까 11월달 말에 지급이 되는 것이죠. 혹시 아직 에드센스 계정이 없다면 기존 계정에 연결하거나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만 13세에서 18세의 크리에이터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뭔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초츠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극 조건이 된다면 유튜브에서 메일과 알림을 받아서 관련 절차를 안내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에 관련해서도 댓글과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에드센스 계정 연결을 신청하신 후에 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경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셔서 계정 연결 완료가 되면 쇼츠 보너스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메일과 알림을 또 다시 받게 됩니다. 또한 이때도 에드센스 수익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에드센스 결제 세부 정보를 작성하셔야 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절차로 인해 길게는 몇 달까지도 걸릴 수 있지만 이때 쇼츠 보너스를 신청을 해두었다면 쇼츠 펀드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내 구글 애드센스의 고스란히 유지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셔서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달 21일과 26일에 수익이 지급됩니다. 자 그럼 애드센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구글에 들어가셔서 구글 애드센스라고 검색하신 후에 여기 보이시는 이 창을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나서 채널을 기존에 연결하신 분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시작하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링크를 연결하시고 신청하신 후에 그 다음 과정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관련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 간단히 한번더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10월 기준 쇼츠 보너스 자격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다음 달 11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11월 25일까지 쇼츠 보너스를 신청하라는 메일과 알림이 오고 신청 단계가 완료되었고 수익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정이 되었다면 그 다음 달인 21일에서 26일 사이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신청을 했으니까 12월 21일에서 26일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a 드센스 신청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a 드센스 신청과 결제 세부 사항을 작성해서 완료하신 후 기다리시면 앞서 말씀드린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수익이 지급됩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절차를 매달 반복해 주셔야 되는데요. 매달 반복하는 게 번거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하면서 수익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유튜브 측에서 모든 크리에이터들에게 공평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니 이번 기회에 쇼츠펀드를 잘 활용하셔서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유튜브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